그리고 유가족들은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날에 멈춰 있던 이들을 다시 만나봤습니다. 이나대 ROTC 출신의 최승균 소위장교인건한달 만에 2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에서 전한 사인은 과로사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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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이미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밤새 얻어맞은 최소희. 이 친구가 이제 아파 가지고 못 나오니까 가서 굴고 와. 해 가지고서 이제 목에다 퍼센트를 매고 나서 질질 크고 다니는 거야. 동기들 앞에서 완전히 개가 된 거잖아요. 너는 개야. 너는 전교가 아니야. 너는 개고 너는 교육 받을 자격이 없어. 좀 보는데 여기 체벌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근데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아 소리가 옛 말에 복날에 개패듯이 여기 빼고요 전부 시끄요목 목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흰색이 하나도 없었다고 몸에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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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족이 풍지 막산다 났는데 아,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눈도 못 감고 돌아, 어머니도 마시 동생 이름 부르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지난 7월 방송이 나가고 20일 뒤 육군본부에서 추모식을 마련했습니다. 육군 교육사령관과 보병학교장 그리고 인사사령관 등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군은 최소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육군은 꿈 많던 청년 장교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자를 빌려 육군은 최승균 중위와 유가족 여러분께 늦었지만 신, 진심어린 이로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고인뿐만 아니라 유가족 유교훈련을 함께 받았던 전우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승균 중위를 사지로 내몰았던 그때의 잘못에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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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서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는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소위하고 중위의 차이가 그때 안타까운 죽음이 그냥 헛 죽음이 아니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바친 그런 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위 추서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군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나마 이렇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진정으로 추모하는 그런 거는 그 가해자하고 그 감기된 그 사람들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생각하고요. 진도, 진정한 우리 동생에 대한 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다짐이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조차 안된 거죠? 그렇죠. 군에서는 조사를 할수 없다는 데죠군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